관계대명사계속적 용법. 아, 관계대명사의 계속. <웃음> 아, 계속적인 용법이 네. 나옵니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죠, 그죠아니요아니요요계속적 <웃음> 용법은요. 네. 일단, 아, I have two sons. 네. 이도 설명이에요, 근데. 네, 한번더 해볼게요. w h 후네 R teachers 네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된 네. 용법은 해석을 그대로 쭉 간다고 해서 계속된 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있다 두 명의 아들들을. 근데 네. 계속된 용법은 일반 관계대명사랑 네. 다른 게 후가요.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겠죠. 근데 후가 따로 뜻이 있어요. end 네. day end day I teachers 나는 선생님 네.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다해석 해줘요 이거 다 end day 네. 그리고 그들은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네. 근데요 여기서 어, 후가 end day로 쓰일 수도 있고요 네. and he and she, 이렇게 쓰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two sons, who makes me happy랑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 잠시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makes s가 붙었다는 얘기는 who가 단순한 얘기니까 그러면 he 아니면 she인데 앞에 두 명이라고 해서 틀려요. 틀려요.